이번 솜데리의 요리탐구생활에서는 된장찌개 끓이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된장찌개, 대표적인 집밥 메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쌀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는 요리가 된장찌개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너무 일상적인 음식이라 그런지 요리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된장찌개를 해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있는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된장찌개의 매력이기 때문에 재료보다는 된장찌개 끓이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걸 준비하다 보니까 집된장이랑 시판 된장 별로 적정한 끓이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두 가지 된장을 모두 사용해서 된장찌개를 끓여 볼거고요 음, 총 3가지 버전의 끓이는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채를 넣고 난 후에 5분 끓인 버전, 10분 끓인 버전, 15분 끓인 버전을 준비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 6가지 버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이 집 된장이고 오른쪽이 마트에서 산 된장입니다 이 된장은 절에서 담근 된장을 산거고요 이거는 제 해찬들 된장을 샀습니다 18년 된장을 뭘 살까 하다가 해찬들이 장류 매출 1이라고 하길래 가장 보편적인 된장일 것 같아서 사봤고요 일단은 보기부터 약간 달라요 색깔이 집된장이 조금 더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 걸알수있고요 얘는 약간 좀 황토색이 있고요그 다음에 약간 보시면 어텍스처도 다른데 집 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더기가 보이죠? 콩알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시판용 된장 같은 경우는 다 갈려서 나오는지 다 균일한 입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된장을 이용해서 된장찌개를 끓여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육수내기부터 하겠습니다. 찬물에 멸치를 넣고요. 다시마도 넣습니다. 다시마는 너무 팔팔 끓이면 맛이 없기 때문에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 꺼낼 거고요. 끓었을 때부터 15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야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요렇게만 넣을 건데요 양파, 감자, 애호박, 파, 마늘, 그리고 고추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파는 숭덩숭덩 썰어 넣고요 감자는 적당한 두께로 썰어줍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꼬다리는 떼주고 적당히만 썰어줄게요. 한 고도 썰어주고요. 그리고 파도 송송 그리고 애호박 계은한 요정도만 쓸게요 이렇게 야채를 손질하는 사이에 육수도 뽀얗게 잘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끓기 시작하면서 던, 건져놨고요 요거를 어, 걸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솜대리의 요리탐구생활 육수내는 방법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수를 400ml씩 두 냄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래식 된장 여기는 시판된장으로 된장국을 동시에 끓여 보겠습니다 물이 끓으니까 된장을 한 숟갈씩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제식 된장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식판된장도 풀어줍니다. 모르겠는데 10분 된장이 더잘안 풀려요. 뭔가 전분을 넣어서 되직하게 만들었나? 이게 된장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풀어, 풀고 나서 된장 국물의 색깔도 다르죠. 물이 끓으면 단단한 재료부터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감자 양파, 애호박. 원래 사실 전 애호박을 감자, 양파 익은 다음에 넣긴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파마늘, 고추 빼고는 야채를 다 동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끓인 지 5분이 되었는데요. 파, 마늘, 고추도 같이 넣겠습니다. 파, 마늘, 고추를 넣고 지금 한 30초 끓였는데요. 지금 일부 국물 떠내서 첫 번째 야채를 넣은 지 5분 된 버전의 국물을 마련하겠습니다. 오 끓인지 10분이 돼서 두 번째 국물도 떠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끓인지 5분 됐을 때랑 다르게 국물이 약간 뿌얘졌죠. 사실 저희 엄마는 이런 상태까지는 된장찌개를 끓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된장의 단백질이랑 그다음에 뭐 야채 같은 성분이 충분히 국물에 녹아든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두 번째 국물을 떠냈습니다 5분 더 끓이고 마지막 국물을 떠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끓인 지 15분이 되었으므로 된장찌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보기에도 신기한 게집 음 된장의 경우에는 뭐 색깔이 좀 진해지고 야채가 더푹 익어 보이는 건 있는데 시판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끈적끈적해진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 감자 익은 것만 비교해봐도 뭔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뭔가 색깔이 더 진해지고 좀더 찐득찐득해 보이는 게 있죠. 일단 한번 덜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끝까지 버전의 된장찌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위쪽 라인이 시판용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고요. 아래쪽 라인이 집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여기 왼쪽부터 야채를 넣은 지 5분 후에 불을 끈거 10분 후, 15분 후에 불을 끈 버전입니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제 끓인 지 오래됐을수록 색깔이 진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뿐만이 아니고 약간 농도의 차이도 보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야채에서 전분이 나와서 그런지 음 확실히 끓인지 얼마 안된 것들이 좀 국물하고 된장 건더기에 분리가 더잘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쵸 국물이랑 건더기가 잘 섞여 있는데 좀 분리가 되지 않죠 국물이. 근데 여기는 아무리 저어봐도 금방 국물이 건더 그 분리가 돼요. 음,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판용 된장은 보기에도 그렇고 입에 넣었을 때 식감도 그렇고 굉장히 끈적해진 걸볼수 있어요. 특히 이 15분 동안 끓인 건집 된장으로 15분 끓인 것도 좀잘 어, 섞인 느낌은 들지만 그렇게 끈적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시판용 이랑 끈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맛의 차이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집된장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국물만 봤을 때는 요 15분 끓인 버전이 굉장히 시원하고 칼칼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5분 끓인 버전은 너무 건더기가 물러요. 그래가지고 어좀 입에 넣었을 때 씹는 기분이 좋진 않달까 근데 10분 끓인거는 약간 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음 국물은 15분 끓인 버전이 가장 낫지만 종합적으로는 10분 끓인 버전이 가장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된장만 좀 끓이다가 야채를 넣어서 10분 끓였어요 그리고 나면 국은 요거고 건더기는 요거인 버전이 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된장국의 맛이라는 게 야채에서 종합적으로 우러난 맛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봤자 소용은 없고 음, 요 버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판 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5분 끓인 버전은 굉장히 끈적거려요. 그래서 시판용 된장 같은 경우는 어 끈적거리는 느낌이 사실 막는 엄청 좋진 않았고 그리고 더큰 문제는 달아요. 원래도 집 된장보다 시판용 된장이 달긴 달아요. 근데 끓이면 끓일수록 그 단맛이 굉장히 뭔가 압축되고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게 국물도 별로고 건더기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너무 푹 익어가지고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시판용 된장으로 끓인거는 국물이나 건더기나 10분 끓인게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두가지 공통적으로 요 5분동안 끓인거는 너무 맛이 가볍고 뭔가 섞이지 않는 기분이라서 뭐랄까 음 급식에서 나온 가벼운 맛의 된장찌개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둘다 10분 정도, 야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게 가장 맛있었어요. 집된장은 사실 끓일수록 맛이 깊어지고 칼칼해지기는 하지만 이것도 야채 식감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분 끓인 게 가장 좋았다는 점? 음 사실은 항상 요 10분 정도 끓인 것 같기는 해요. 가장 익숙한 뭔가 야채 식감과 맛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채를 넣고 한 10분 정도 끓여가지고 먹게 될것 같습니다. 촬영 후에 정리를 하려다가 약간 번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어, 제가 다 퍼내고 남은 된장찌개거든요. 15분 동안 끓이고 불 끈. 근데 여기 집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는 이렇게 국물이 찰랑찰랑 움직이는데 얘는 진짜 약간 느껴지세요? 끈적끈적. 끈적끈적!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